세계 주니어 육상 참가 선수 선발전. 아무도 우리 네, 아니 못 느기지. 어차피 한이가 이기죠. 벨킹 받는 부분이야. 야 거지가 꺼내니까. 어리리막아리 어쩔 TV 저쩔 TV 아무 TV 대 TV 짤미미 지금 하나 쭉죠 어차피 내가 는거 모르죠. 응죠 뭐 어, 똑같이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 하죠. 그냥 화났네겠습니다 아무도 안물안고어본사구사람 근데 어쩔 와하 하하 하만하 빛나리 육하부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아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부하 하하 하하 하서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하아 하하 <웃음> <아니다. 웃음> 어? <웃음> 보세요!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인 줄 알아요? 아니, 무슨 권리로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야?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초태는 용서 못 해요! 용서 못 해! 구독과 좋아요 초태라니 빛나리 육성부 코치를 뭘로 보고! 쌈딱모다 다음은 여자 100m 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여자 100m 출전 선수는 뭐라고쌈딱모도 음 그? 해제! 속히 스타트 라인에 정렬해 주세요, 정렬해 주세요. (1번) 네임 <웃음> 오미자 (2번) 네임 주상미 (3번) 네임 <웃음> 이길자 (7번) 네임 하니. <웃음> 오, 이 학생이 코리아 <웃음> 육상 <육상케의> 계프의새벽이군요 <웃음> 예, 그렇습니다, 스미스 회장님. 두고 보십시오. 이제 호주에서도 한국의 나이리 선수 열풍이 일어날 테니까요. 오호, 결심이라. 호주 육상 협회 대표회사 대환영. Anyway, 우리가 오픈한 대회 빛내주기 바라요 호호. 문제 없어요, 스미스 회장님. 100m 경주 금메달은 제 거예요. 아이코, 어, 우리 호주 선수들 강렬하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이하하하하 제자리에. 나엘이 이미 선발 선수로 확정됐다고 우쭐대지 마. 제자리에. 갈갈 갈. 탕탕탕 탕. 이미 나의 목표는 나일리 너가 아니야. 난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볼테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나 보람.